안성훈 1위 그리고 박지연 씨가 선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때로는 행복을 드릴 수 있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응원해 주신 시청자분들께 어, 이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팬분들 정말 어, 사랑합니다 부모님께 일단 정말 좋은 집부터 해드리고 싶습니다 16일에 방송된 tv 조선 미스터트롯2 새로운 전설의 시작 최종결과 안성훈이 최종진이 주인공이 됐습니다. 미스터트롯 재도전 끝에 우승을 차지한 안성훈은 모두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제가 가진 작은 재능으로 많은 분들께 때로는 위로가 되어드리고 때로는 행복을 드릴 수 있는 가수가 될수 있도록 평생 노력하겠다 라고 눈물의 소감을 밝혔습니다. 2위는 화어보이스 박지현에게 돌아갔습니다. 박지현은 성훈이 형님 넘 축하드리고 이렇게 화어보이스라는 별명을 지어주신 제작진분들, 마스터님들, 낳아주고 키워주신 부모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늦은 시간까지 응원해주신 시청자분들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3위를 차지한 진혜성은 7등에서 3등까지 끌어올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국민들이 바라는 원하는 가수가 될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사위의 나상도, 오위의 최수호, 6위의 진욱, 7위의 박성훈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안성훈입니다. 실시간 문자 투표 58만 3,900표 안성훈 1위 그리고 박지연 씨가 총점 2,928.81 선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항상 힘써주신 마스터분들과 제작진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저희 참가자들 응원 많이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위로가 되어드리고 때로는 행복을 드릴 수 있는 평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낳아주고 키워주신 부모님 응원해주신 시청자분들께 이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어, 진 하신 성훈 형님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어, 우리 마스터 분들 이 자리까지 올라오게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팬 분들 정말 어, 사랑합니다. 7등에서 3등까지 이렇게 끌어올려 주셔가지고 너무 고맙습니다. 부모님께 일단 정말 좋은 집부터 해드리고 싶습니다. 어, 저희는 앞으로 특집 프로그램으로 토크 콘서트를 비롯해서 갈라쇼를 찾아뵐 예정입니다.